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고가 나오기 전에 4시간 넘게 이 일대를 도보로 답사를 했습니다 2001 아울렛 그리고 샘병원 이런 입지도 나와 있는 인프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로 쳐져 있는 이곳이 이번 현장입니다 안양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할 단지는 안양역 프로 더샵입니다 어, 저희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저희가 뽑아봤어요 역시나 어, 분양가 논란이 좀 있죠 여기가 10억에 가까웠습니다 안양인데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 실거주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옆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아,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입니다 지상철이라서 소음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이번 일반 분양군는 철도가 가까운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떨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단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첨 전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대표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전문가 박지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 네. <웃음> 반갑습니다. 아, 예. 그, 전화상으로만 해봐도 반갑네요. <웃음> 아, 네. 건강이 좀 괜찮아지셨길 바랍니다. 아, 네. 홈뻑, 홈뻑 알았네. 홈뻑 알았어. 아이고. 네. 지금 목소리가 예. 100%는 아닙니다. 자, 대표님. 지금 이번에 구독자 여러분이 뽑아준 단지가 안양역 프르지오 더샵입니다. 이 단지가 분양가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안양에서. 그렇죠. 예, 처음으로 10억이 넘는 분양가를 들고 왔는데 어, 이 단지가 승행을 성공할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입주 후에도 그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대표님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중간중간에 그 질문들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특별공급 1순위 3월 28일 29일 확인하시고. 네. 계약 체결일도 상당히 깁니다. 어 그러네요. 저희 4주 이후에. 그렇죠? 네. 3주 이후에, 그죠 여기가 지금 안양시 당의 마감이죠? 예 당의 마감이에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 안양에 이제 2년 거주 하셔야 되고요 네그 다음 세대주 정량 음. 네, 아무래도 84제곱 초과는 85제곱 초과는 9억 넘기 때문에 네. 대출이 안 나와서 현금 부자 그렇지만 음. 대부분의 타입은 다그 어, 이하에서 분양을 합니다 9억이 안 돼요 어, 여기가 지금 추첨이 있나요? 추첨이 있죠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85제곱미터 이하랑 초과랑 예 지금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일반 공급 보이시잖아요 네 일반 공급에서 85조 초과가 99 타입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하나를 하나는 가점순 하나는 추첨순으로 뽑게 되죠 그럼 나머지는 다 가점인가요? 예, 100% 가점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단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입지도를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예, 좋아요. 네. 이거, 입지는 상당히, 이제, 구별이 편합니다. 안양역에서 도복권에 있어요. 지금 안양역이 두 개가 표시가 되잖아요. 예. 차이가 뭐예요? 이제 1호선 지나가는 게, 제 파란색 라인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월급 환교선 예정인 게, 어, 안양역이죠. 지금... 또 다른, 예. 예 파란색은 지금 현재 운행 중인 거고 그리고 네. 빨간색은 향후에 이제 들어올 거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그 밑에 안 보이지만 메가트리아라고 안양에서 가장 큰 단지가 있어요. 메가트리아요? 네. 예. 그 바로 밑에 안양, 그 메가트리아의 경우는 안양역까지의 도보 거리가 15분에서 25분까지 걸렸거든요. 네네. 그보다는 네, 더 적게 걸리면서 총 역세권급이다라고 볼수 있죠. 메가트리아가 천을 끼고. 따라가다 보면 아래에 있는 단지 맞죠? 예, 바로 밑에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촌 자이 아이파크도 이제 천을 넘어가게 되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바인 퍼스트도 이0 예, 0천 네. 그 넘어가게 되면 있고요. 네네. 그래서 메인 입지라고 보시면 되죠. 네, 여기가 안양에서는 최고 입지라고 하는데, 사실 만안구잖아요. 네, 만안구에서 만안... 최고입니다. 아, 만안구에서 최고다. 네. 아, 동안구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역세권하고도 다른 느낌이라 평촌 학원가 그 다음에 어 학원가를 그래도 좀 가까운 거리에서 갈수 있는 신축이 있냐 이건데 네 아무래도 어바인퍼스트가더 이제 형님이시고 그러니까 어바퍼스트라는 거는 동안구에 있는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안양천 건너편에 네네 그다음 이제 안양이젝조 더샵이 형님인 입장은 오히려 이제 메가트리아가 아우다. 허. 음. 예, 중간에 어떤 포지션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그러니까 메가 트리아보다는 그다음에... 더 낫다. 예, 형님이고. 네. 규모도 딸리지 않고 역세권에다가 신축이니까 당연히 형님 가셔야 되고요 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지는 건데요. 예. 아무리 대장이라고 해도 지금 분양가가 조금 높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를 보게 되면은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9억이 넘잖아요. 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도 뭐1 5 0 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면 10억이 되는 돈일텐데 어 이돈 주고 내가 안양에 괜찮을까? 그리고 안양 거품이라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안양 가격이 막 하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괜찮을까? 이런 궁금증을 되게 많이 표하고 계십니다 네그 지금 상황에서는요 팔사가 네. 그래도 일반 공급이 합쳐서 여8개 밖에 안 뽑아서 완판은 되는데 네.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놀라지 마세요 가격이 1층 가격입니다 1층이요? 예 1층만 남았어요 아다 가져가셨군요 네 가져가셨고요 아, 그러면 네. 기준층은 여기서 식품으로는 더써야 되니까 네. 기준층 기준으로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11억까지는 분양가 나오겠죠 아. 그러면 비싼 분양가 맞는데 네. 요즘에 혹시 그 밑에 메가트리아 가격을 보셨다고 하면요 네. 메가트리아가 금메가 9억대 중후반에서 거래가 됐고 그래도 호가는 10억대 이상 유지하고 있어요 대표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만 호금으로 켜겠습니다 네네 네. 네.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고요 밑에 지금 아 메가트리아라고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시세를 보게 되면은 어, 지금 실거래가는 9억대로 되어있는데 뭐 호가나 이런 것들은 훨씬 높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실제 근데 최고가를 11억대 중반에 찍었구요 아, 그래요? 예, 최고가 찍었었고 네. 금액가격이 9억대 중반에서 형성됐고 네. 이제 중층은 다시 10억 이상으로 호가가 나와있는 중인거죠 아, 11억대가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여기가 16년도 입주라서 네. 어, 버샵이 입주할 때랑 비교하면 7년, 8년차에 나다보니까 그딱 가격만 봤을 때는 충격이 맞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네네. 그렇지만 시세보다는 그래도 한 1억 정도 싼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입니다자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11억에 이제 거래된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벌써 한 8년, 9년차가 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신축 프리미엄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 가격은 그래도 괜찮다 예, 괜찮다 네. 그다음 이제 적차질 걱정가 비교는 오구에서 해야 되는데 네. 이메가트리아의그 실거래가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역시 1억에서 한 2억, 2억 정도는 네. 디스카우트 됐는데왜비슷하게 느껴지냐면 그 동안에는 분양 하게 되면 막 3억씩, 4억씩, 5억씩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그렇이 분양가를 당첨 받아가지고 그만큼 오르지 못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비싸다라고 느끼는 건데 절대값은. 그래도 시세보다 쌉니다 네, 가끔 댓글에 이런 분들 있어요 아니 떨어질 거 생각해서 가격을 생각해야지 지금 엄청 거품인데 이 가격 기준을 생각하는 게 맞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아, 것들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8년 된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네. 똑같은 가격이면 구축이 더 떨어져야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 하방을 갖고 간다 그러니까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래도 구축보다는 덜 떨어진다 네. 떨어지더라도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 하락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청약 받는 것 자체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한제 지역들만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공감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의 뭐 개인적인 판단을 저는 존중합니다. 자 이제 동호수 배치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조합원분들이 다 가져가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보게 되면은 제가 쭉쭉 넘겨볼게요 지금 회색으로 된것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조합원이 가져간 세대들입니다 자, 84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조합원분들이 가져가셨고요 지금 남아있는 세대들은 소형평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평형도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기찻길이 있어요 기찻길이라고 하니까 조금 좀 그런데 바로 옆에 지상철이 지나거든요. 지상철이 지나가는 쪽이 또 소형이에요. 그리고 그쪽만 지금 이번에 분양이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불리는 그런 좀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은 그런 곳들은 대부분 조합원 분들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예, 단지대시도 보면 예쁘게 나와있죠. 거의 뭐 아파트 단지 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깡이 예쁘네요. 가... 지금 보니까. 그렇죠. 깡이 설정 네, 괜찮네요. 남동향, 남서향으로 예쁘게 네. 구성되어 있고요 음. 일부 타워형만 이제 북동, 북서를 보는게 보이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거실 안방들은 다 남동 감소를 보고 있다 음... 대부분은 남자가 들어가니까 향 자체는 괜찮다 예,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01동하고 102동이 41제곱 파란색 라인이에요 네네 그 밑에 3,4동 라인 노란색도 자그 59제곱이고 네, 노란색이 59제곱 예, 그 위주로 배치된게 맞고요네 다음 평면도 볼까요? 아 잠시만요 대표님 여기 기찻길 여기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부출입구 네. 근처에 있는 게 지상철입니다 자 41제곱 평면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빠졌어요 어 41인데 괜찮네요 그렇죠 보통 네. 3639가 네점오름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41제곱이 어 한평정도 더 있는데 이게 침실이 두개로 나눠졌습니다 욕실도 보세요 저거 욕조 있잖아요 오 그러네요 예 오. 그러면 저는 이거 가성비가 진짜 잘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 그러네요 근데 오히려 이게 84제곱이나 네 59제곱보다 분양가에 대한 메리팅더 있어요 41제곱이 네 예, 나중에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다시 분양가를 네. 확인해 보시면 네. 어 싸다라는 느낌 받으실 건데 의외로 이게 물론 기찻길 역이 있지만 네. 감안해서라도 좀싼 편이다 자 대표님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소형 평형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 네.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서울에 분양했던 그런 단지들이 최근에 있는데 그런 곳에 작은 평형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그럼 안양역 이번에 프루지오 더샵 같은 경우에는 41제곱 괜찮을까요? 괜찮죠 그아스테리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거 59점이었고 나머지 69점이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어 얘는 괜찮은 게 뭐냐면 대단지 내에서의 소형이에요 네아 단지 규모의 차이가 있다? 네 단지 규모 차이도 있고 네. 제가 전국을 둘러봤을 때 이제 84제곱이랑 비교할만 하거든요. 이 41제곱은 네네. 정확하게 반값을 기록하고 도심권에 있는 거는 60% 가격까지 갑니다. 음... 그러면 8 4제곱에 적정가는 저는 13억도 보이는데 네. 거기서 이제 50% 가격이면 6억 5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양가는 5억이 안 돼서 가성비가 좋다. 아투입금액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은 41제곱미터가 투자 효율은 더 좋을 수도 있다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59제곱미터 A 타입 볼게요. 예, 좀 옛날 것 같아요 침 주방 쪽에 침실이 이제 꾸불꾸불 길을 통과해서 있고요 네네, 그러네요 예, 상당히 옛날에 볼수 있는 타입으로 보이지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음... 어, 저도 노코멘트 할게요 그냥 3베이고 정비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평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9 B타입, B타입.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타워형이구요 네 펜트리가 중간에 하나 있는 거는 조그만데 그래도 수납은 좁고요 네. 침실 안방, 안방 쪽에 드레스룸 대신에 그 파우더룸 없이 드레스룸이 기역자로 음. 보전돼 있어서 조금 좁지만 구성은 나쁘진 않다 오히려 a 타입다 B타입이 타워형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더 세련돼 보이네요 그래서 B타입 인기가 많을 수도 있겠네요 아또 노크멘트이신가요? 어, 일단은 9억이 안 되고 대출이 나오니까. 예. 안양에서는 이제 동안구에 메인 입지들은 분양을 많이 해서. 네. 이제 만양구에 메인 입지가 남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신축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59C 타입 보겠습니다. C 타입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C 타입이 인기가 많다고요? 그쵸. 아, 그렇군요. 네. 제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침실 3이 크게 네. 빠졌고요. 안방과 비슷한 크기. 어... 네 예, 그 다음 현관 팬트리 부분도 현관 어, 팬트리 입고 네. 네 근데 향이 이제 작은 방두 개가 북동북서를 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어 소형평형에서는 더 넓고 실제로 어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어... C타입도 이제 B타입 못지않고 또는 그 이상으로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C타입은 저는 B타입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아네 어, 네.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네네 어, 좀 난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일반적으로 보는 타워형하고는 조금 이질감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B타입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근데 음... 딱히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펜트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C타입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느낌이 좀 뭔가 낯선해요 네. 네 이따 보면 더 낯선 것도 나옵니다 아 아직. 그래요? 네. <웃음> <웃음> 네. 자 다음 5구 D 타입입니다 네 D 타입은 어떠세요? 음. A의 조금 변형 버전 네네 네. A의 변형 버전인데 나쁘지 않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A 네. 타입보다 D 타입이 조합원들의 선택 비율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수납 공간이 저는 좀큰것 같아요 그렇죠 수납 공간도 크고 네. 안방도 더 큽니다 어 그러네요 오, 어, D타입 의외로 괜찮네요. 자, 다음 E타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하, E타입. 제가 한숨 쉬시면 안 됩니다. 아, <웃음>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진,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아, 왜냐면 이 수납공간이 있기는 한데, 침실 위에 보면 뭐 있고, 그 네. 안방에 드레스룸도 있긴 한데, 이거 침실 위에 있는 수납공간은 거의 9세개 가까운 것 같고요. 특별한 메리트를 못 느끼겠네요, 다른 타입 대비해서. 대표님 보시엔 어떠세요? 네, 못 구매하겠습니다. 아, 참, <웃음> 혼자 도망가시는데. <웃음> 자, 다음. 니카이끼리 멀어서. 아, 예. 다음, 84A 타입입니다. 좀 개연되죠? 아, 예. 네, 뭔가, 네. 그, 뻥 뚫리는 네, 느낌이 보시... 드네요. 네.. 신도시 느낌 팍 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아이 포베이라니. 포베이라니. 침실이 3개, 4개에요. 네, 오. 알토름이 아닙니다, 저거. 근데요 대표님 네저 이거 15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웃음> 네, 그래서 2층까지 꽉꽉꽉 이제 조합원들 가져가셨고 네. 아 그러네요 B타입도 안 해도 될것 같네요 세세세대네 그러니까 오히려 조합원들 분께서 고민하셨을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아... A타입은 확실하게 네. 이제 심신사가 좁고 네. 네, 주웠고 네. B타입은 드레스룸이 어 광활합니다 어... 그러네요. 좋네요. 네. 어, 뭐 부러워만 해야겠네요 뭐, <웃음> 네. 구구는 뭐볼 필요 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야, 구구, 아이, 구구. 구구도 되게 좋네요. <웃음> 아, 네. 웃으면 안 됩니다. 속상합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속상합니다. 자, 청약콤에서 특별공급 세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써야 되나요, 대표님? 우선은 59제곱에서 생초 미온 1인 가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네 그거 감안한다면 딱그 생애 최초 밑에 있는 숫자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59제곱미터 이하 그쵸 네. 생애 최초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41제곱하고 59A타입이 아무래도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 그러면 저희는 여기를 피해서 써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를 그냥 써야 되나요? 사실 제 스타일은요 네. 59D나 e 중에서 선택하는데 이 중에서 선택하는 데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따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네.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무책임하네요. 어쩔 아, 수 예. 없어요. 너무 무책임하세요. 네, 나는 가을늦게. 아. <웃음> 너는뭐내 이거잖아요. 아, D 타입, E 타입을 보통은 대표님이 추천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 보고 혹시나 또 뭐가 틀어질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냥 저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웃음> 대표님, 그러면 신혼부부, 네, 아기 몇 명까지 있을까요? 신혼부부는요, 네. 그, 일자녀도 당첨이 될것 같아요. 일자녀도요? 예, 9억이 안 되고 대출은 나온다고 쳐도, 네. 그래도 절대 분야가 이제 7억, 8억, 이제 육박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음. 1자녀는 당첨이 좀 쉬운 편 같고요. 네. 예, 네. 쉽다는 거는, 이제 그래도, 우리 보셨던 평면 있잖아요. D타입 좋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약간 비전업 쪽에서는 당첨이 좀 쉬울 것 같고, 음... 예, 1자녀까지도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네. 가점. 네. 대략적으로, 범위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 정도 되면 한번 노려봐라, 지원해봐라. 84 타입은 복불복이 너무 세서 84타입이요. 네. 어, 84 타입이요? 네. 84는 그래도 50점대 컷은 나올 것 같고요. 50점대 컷. 네. 예. 그 다음에 메인은 사실 4-1. 네. 하고 59에 5개 타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최저가점 커트라인은 3 0점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어. 네. 40. 제곱미터도 30점대에도 가능할 것 같은거죠? 아 그거는 좀쉽해 퀘트차... 봐야되는데 네. 예, 맨날 뭐 예, 우선은 뭐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네 안양구가 전체 특유괄지가 지정된 이후에 예. 어, 최대 청약자수와 6000명대가 최고였어요 어... 그 최저는 막더낮 명대 네, 500명대도 있었는데 아... 물론 이 단지가 그렇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한 네. 3000명 정도 예상을 한다면요 네네 그 중에서, 음, 한 18일 정도는, 어, 4일에 청약한다. 네. 네, 최대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가점 커트라인이 30년대 후반도 나올 수 있어요. 음. 만약에 그보다 적게 청약을 하게 되면, 30대 초중반도 4일은 가능해 보이고, 네. 오늘에서도 40점 전후로 당첨이 가능해 보여요. 자 여러분 저희가 가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 범위에 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보세요. 이 단지가 마음에 든다면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절대 예언을 하거나 그런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정말 바쁜데 시간 쪼개서 나오셨습니다. 제가 하도 물어가지고 오늘까지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저도 지금 확진돼가지고 지금 맥주를 못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기다리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저희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 컨디션 100%는 아니에요 찍고 보니까 자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주 월요일에 촬영할 때 뵙겠습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